어, 친구들이랑 여행을 왔는데 먹을 것만 한 36만원치 샀는데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고 참고로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도 새카메라인데 어때요? 화면은 좀 다른가요? 지금 카메라를 고정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베개 위에 이렇게 두느라고 어,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마이크도 이것도 새로 샀고요 로데 다음에 캐논 200D 잠깐 저희가 상 거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자, 이게 다 36만원 입니다 심지어 이제 몇개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개는 여기 놓지도 못했는데 이제 편의점에서 친구들이 돌아오면 은어집 어머요! 안 닿지? 나지 마라 칠... 탄산이잖아 <웃음> 야 방금 떨어뜨렸잖아 <웃음> <웃음> <짠> <웃음> 굉장히 안정적인 맛이다 그냥 딱 매실만 좀더 길게 리뷰해주세요 길게 조성모 매실 난네가 좋아 이뭔 요즘 보는 사람들 <웃음> 모릅니다 <웃음> 근데 누구나 알것 알 같은 그냥 그런 매실에다가 탄산 들어가 있고 마지막 끝만 만 살짝 그냥 술호로에가다그치지는데신비가 아, 그, 알... 아, 걔는 더 3%네 다 3% 아닌가? 얘는 4% 아이고 아플루 펀치 어? 아, 색깔이 투명하다. 난 빨간색일 줄 알았는데. 음. 빨간색일 줄 알았는데. 음. 냄새는 완전 사과 향인데. 음. 야 그건 옛날에 얼마 전에 음. 그거 같다. 미소 어? 내가 그 사왔던 샴페인 맛. 그때 하나 갔을 때. 음. 딱 음. 데미소잖아. 음. 이것도 까가? 응. 까가. 하 이거 마셔도 돼? 어. 다 마셔. 얘는 뭐냐? <웃음> 여기. 아니, 응. 응. 나는 제일, 제일 별로라는 응. 의견이 왜나좀 제일 <웃음> 맛있다. <웃음> 맛있다라는 의견이. 맨시 제일 맛있는데. 서제 아, 아, 음. 아, 얘도 얘도 투명이네. 과즙이 없어서 그렇답니다. 음, 난도좋겠 이건 너무 밍밍하다. 사이다에 물탄 맛. 사이다에 <웃음> 그래, 소금? 뭐야, 짠맛이야? 음, 그냥 탄산포카리맛? 아니, 제일 별로인것 같다. 아, 이 닦아지 닭까지 말자, 닦아지 말자. 왜냐면다못 먹을 것 같은데. 저기, 아니다 네? <웃음> <웃음>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너무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요. 어오케츠 드셔주세요. 네, 잠시만요. 이 맛없는 포카리좀 처리하고요. 버리세요. 네. 뭐, 벌써 거의 3분의 1은 좀 먹었나? <웃음> 다음에 빙결. 이렇게 쭉 그린. 과연 이거는 투명한 맛일지 아니면 아 살짝 살짝 그거다. 아 맛있다. 맛있는데 탄산이 너무 세다. 프로이보다센거 센 같아요 너무 한 번에 많은 걸 먹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 자꾸 맛이 섞인 거 같아 직접 가서 봐 이거 봐면 그냥 사주 카페라데줄 네. 차근XX 맞춰서 안돼 세고 세서 그거는 뭐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혼자 라 진짜 약간 불안하긴 하다 맛있다. 근데 진짜 한국 취업하고 살기 힘들다. 너무 심각하뭘 응. 해야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, 맞는 길이 있는지도 모르겠고. 그래? 아, 배불러. 또 이렇게 살 빙결레드도 똑같이 이밑단에는 똑같고 그냥 색깔도 없고 투명하고 그냥 샴페인 같은 느낌이고 이 호로영이나 빙결 같은 게 이게 맛이 진짜 술 완벽한 술이라기보다는 과일 주스 맛에 끝맛만 약간 알코올 맛 나는 그런 그래서 이 야밤에 술을 야밤에 이렇게 많이 깠습니다 늦게취하는 소리 부랴부랴 이제 슬슬 취기가 살짝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몇 시야? 1시 11분 <목소리도> 뭔가 이 마무리가 좀 이상한데 지금 취기가 좀 돌았기 때문에 급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